어, 어! 오! 아이고 자 반갑습니다 지통현입니다 오늘은 캠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머님과 함께 안녕하세요 어, 저희가 맨날 구석에 박혀가지고 편집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텐트를 여기다 치고 거머님이 아시는 분이 여기 캠핑장 하셔가지고 여기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에, 감당할 수 없는 텐트를 받은 게 아닌가 텐트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<웃음> 저도 요 정도 크기는 배낭에도 안 들어가는 크기인데 운항길이 예상되지만 일단 음. 일단 접읍시다. 네. 우리도 도전의아이콘 아닙니까? 아, 그렇죠. 이거부터 도전이다. 어, 아, 오케이. 예. 네. 가읍시다. Yeah. 어? 아, 이건 접는 거구나. 아. 끝나면 해 지게는. 아. 일단 박죠. 원래 박는 아. 묘미가 아니겠습니까? 아, 바람을 넣으면 세워지는 거구나. 음. 저거 같은데요, 저거? <웃음>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<웃음> 아니 이거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? 이거 뭔가 잘못됐다 안나가겠지딱 봐도 너무 엉성한데 저희 옆지 옆 텐트랑 너무 비교된다 <웃음> 그러네 <웃음> 아이 그래도 뭐 이정도면은 응. 바람 안 불어도 괜찮아 자는데 문제 없다 사실 오늘 뭐 놀러 왔지만 저 저희 저 디지털 로마드 아닙니까? <웃음> <웃음> 커버넛에서 나 이번에 블랙야크라는 대한민국 K 아우터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제품을 받아 봤는데 옷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또 친한 친구 거무님이랑 같이 스타일링해서 보여주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검은 착장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. 검 스타일리스트 아니겠습니까? <웃음> 어 벌써 소문이 좀 났더라고요 이거 어디서요? 갑자기 <웃음> <웃음> 한준승 채널에서 그냥 올순 없다 <웃음> 싶어가지고 약간 멋을 조금 보려봤죠 약간 아웃도어 감성 아 벌써 근데 캠핑하온 사람 같아요 자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이 카키 컬러의 퀼팅 팬츠 어 여기 또 다르네 네 배색이 또 달라요 아이 새끼들 아, <웃음> 좀하네 <웃음> 잘 만들어서 나도 모르 여기 나왔. <웃음> 그 정도다. 저도 처음에 입어, 입고 나서 여기 바로 나오더라고요. 그 정도로 매력은 아이템이었다. 어. 그다음에 사실 이 스타일링에 있어서 히트는 뭐냐? 바로 이 크롭 베스트거든요. 이게 제가 맨진지 우먼진진 잘 모르겠는데 프리 사이즈예요.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도 늘릴 수가 있어. 플리스 위에 레이어 됐을 때 저, 너무 좋은 거 있죠. 저는 매력 있다. 네, 이런 느낌으로 응. 좀 해봤어요. 다양한 활동을 하기 좋으면서도 탈까지 챙겨가는. 왜냐면은 사실 캠핑장 가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. <웃음> <웃음>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멋은 챙겨줘야 된다 아니요. 그거거든요 야. 저는 사실 너무 좋아요 하늘이 너무 예쁘다 저도 한번 갈까요? 저는 또 베스트를 좋아하지 않습니까? 이런 쪼끼 아이템 아웃도어에 빠질 수 없는 오렌지 컬러에다가 매치를 해줬습니다. 이거 굉장히 빵빵하고 디자인 자체도 저는 꿀림이 없다. 사실 이거 말고 다른 컬러도 예쁜데 이 컬러도 뭔가 이렇게 주황색 컬러랑도 잘 어울리고 블랙 컬러랑도 잘 어울려서 퀼팅 팬츠와 함께 매치를 해봤습니다. 퀼팅 팬츠를 입고 베스트를 입었지만 좀 심심한 느낌이 있잖아. 살짝 이렇게 딱 보시면은 사코슈백 사코슈백이 나 되게 괜찮더라고 이 보시면 립스탑인데 여기 X자 표시가 되어 있어 이거 때문에 되게 이쁘더라고 이게 뭔가 빛 반사되면서 반짝반짝 하거든요 방수 싶어요. 이게 진짜 예쁘지 끈도 이렇게 아웃도어 로프 같은 느낌 음 그냥 끈도 포인트 되면서 여기 베스트 밑으로 살짝 보이는 밖에다 매는게 아니라 일부러 베스트 안에 메어요 그런 느낌으로 좀 귀엽게 음 배치를 해줬다 그리고 신발도 마이크 자쿠기스로 아웃도어 느낌을 좀 줬어요 괜찮아요? 네 나도 이제 캐주얼 입을 수 있다 우리는 도전의 아이콘이니까 누구와? 거머와거머나블랙야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번에는 보텍스 인슐레이션 마운틴 파카를 매치했는데 흔하지 않은 중기장의 디자인으로 나와서 아웃도어이지만 멋스럽게 입기 좋았어요 주황색 후드와의 조합도 좋고 무엇보다 무게가 가벼워서 좋았습니다 고어텍스 소재라 감성도 같이 챙겨갈 수 있었고요 미니멀한 듯 각진 포켓이 요즘스러운 느낌이라 더욱 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방 괜찮아요 근데 뻔하지 않아 좋아요 블랙야크랑 협업했으니까 아웃도어 감성을 노리고 운동겠죠아니 너무 좋습니다 뭔가 몰아스목 금토 일 맨날 일하다가 그래도좀 와서 단풍도 보고 하니까 좋네요 지금 일하는 거 같아요? 놀러 온거 같아요? 일하는 거 같아요 <웃음> 그렇다면 새롭게 일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의미들의정적이 아닌가 근데 이제 집 가서 또 우리 편집하고 그때부터 욕 나오지 <웃음> <웃음> 유튜버의 삶이 이렇다 지금 네, 와서 한 끼도 못 먹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광고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옷이 진짜 괜찮네 저는 진짜 마음에 든다니까요 어.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<웃음> <웃음> 달라고 할게요 네. 내가 입은 패딩도 너무 아웃도어가 아니야 약간 트렌디한 느낌이 있어 쉘파카랑 패딩이 같이 아니 숨이 차네 저희 근데 밥은 언제 먹나요? 밥 먹으러 왔어요?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요. 아직 일덜했거든요아 그래요? 다음 착장 넘어갈까요? 아, 좋습니다. <웃음> 빨리. 근데 밥 먹어야 되겠다. <웃음> 침대 설치하기 1 0 1일이 없겠는데? 아 이렇게 하니까 진짜 캠핑온 느낌 나는데? 아. 어! 거머님 너무 좋아요 침대 피셨어요? 에... 이제 고기 먹을까? 조금만 <목소리> 더하다 지방을 찢어 아, 음, 조마탱? 네, 소금만 찍으면 딱이에요. <웃음> 식급단 소리네. 음, 조마탱인데 소금 뿌름 딱이라제말 <웃음> <웃음> 맞죠? 와 미쳤다. 진짜 맛있는데. 볼급하네 그렇죠? 근데 우리 사이 궁금해하는 사람들 이 있지 않아요? 음. 어떻게 지내줬는지? 네. 음. 제가 군대에서 만나는 친구가 어머님 고등학교 동창이었나? 대학생 선진이? 제, 선배세요 어,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고 지금까지도 음. 너무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이죠 아 이거 탔다 이거 타도 먹어요? 네 아니 그 친구의 인스타에 네. 올라오더라고 제가? 어 음. 그래가지고 어? 김거모? 내가 아는 그분인가? 그때 같이 있었을걸요? 거모님이? 아 진짜요? 그래서 저 바로 팔로 하셨잖아요 어 그랬나보다 좋은 인연이 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선빵을 팔로를 그래서 친해졌죠 야옹 야옹, 야옹. 저거 봐거봐 <웃음> 얼굴 봐 고기 따라 본다 고기 따라 본다 <웃음> <야옹>. <웃음>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? 퀼팅 팬츠? 저는 압도적으로 두 번째 제가 입었던 그 약간 망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스타일링하는 데 되게 재미있는 아이템이었는데 첫 번째 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퀼팅 그 팬츠 딱 내려 입고 색 빠진 회색깔 플리스 스셔츠딱 입고 그 위에 크롭 베스트 딱 입었잖아요 와 완벽했다 완벽. 근데 나는 캐주얼 스타일을 잘안 입기도 하고 마스크가 평범하잖아요, 제가?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지금 입고 있는 패딩 보텍스 아 패딩이 그래도 스트릿한 감성이 좀 있는? 맞아요 어, 요즘 유행하는 약간 미드 기장의 아우터이기도 하고 포켓도 딱 그런 밀리터리 느낌이잖아요 좀 스트릿하게 입을 거면 그런 쪽 추천하고 가방! 아 가방 좋았어요 어, 가방이 난 너무 괜찮다 더라 사쿠슈가 괜찮던데 사쿠슈도 좋고 백팩도 디자인이 난 디네드에서 안 꿀린다 생각해 근데 전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좋은데 아킬팅 패딩? 네. 아 이거 좋았어요 나도 사실 물론 이제 보온성으로 접근하면 은 헤비아부터 많은 게 없잖아요 패딩만한 게 어떻게 패딩을 이겨 근데 우린 또 추워도 멋도 부리고 싶고 이런 킬팅 패딩 가볍게 입기가 좋지않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아까도 디지털 노마드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이런데 와서도 좀 멋있는 영상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? 근데 거기에 이제 수입이 껴버리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치. 근데 그래도 지금은 저도 이제 구독자 만명을 달성하고 그래도 좀 유의미한 수입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괜찮아진 거 같아요 그래도 생활하는데 뭐 그런 거? 근데 유튜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업로드 빈도에 쫓기는? 안 올리면 큰일 날것 같고 나도 근데 그런 거 있어서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거든요 여유를 가지려고 했던 시기가 있는데 네. 요즘에는 뭔가 잘 나오니까 뭔가 신나서 막 하고 일을 벌려놓은 게 많으니까 수습하느라 막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야 뭔가 뒤처지는... 그러니까 유튜버로 뒤쳐진다는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뒤처지는 생각이 드는 거지 오... 책 읽을 시간도 없고 근데 자기 전에 솔직히 읽으라면 읽을 수 있는데 나도 쉬어야 되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누가 보면은 열심히 산다 하지만 운동도 하고 자기개발도 하고 독서하면서 할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운동 안한지 거의 한달 바빠지니까 그런 네. 게 있죠 일하면서 건강 챙기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유튜브에 너무 몰두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뭔가 포트폴리오고 음. 우리가 우리의 사업체이기도 하잖아요 음. 다 맞는데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나한테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 같아요 음. 사실 우리가 유튜브 이외에도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나한테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돌아볼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들설하고 있어요. 올해 목표는 구독자 2만명 달성이었어요 음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목표라고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삶이 일이고 일이 삶이다 음. 그냥 그 과정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목표보다는 그냥 하나 지치지 말자 오래 하자 네. 지치지 말고 유튜브도 좋지만 나한테 좀 투자도 하고 주변도 좀 돌아볼 줄 알고 근데 나도 구독자 뭐 3만명 5만명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거는 목표는 아니고 중요하겠어요 그게 1만이나 3만이나 언젠간 찍을 건데 그런 것보다는 좀 사업적으로 난 하고 싶은 게 있지 음. 유튜브만 하기보다 옛날 영상만 찍고 편집하는 것보다 그것도 언젠가 소재 고갈이 올 거고 뭔가를 시도를 해야 또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제가 또 항상 옷살때 얘기하지 않습니까?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, 사는, 스토리를 사는, 거다. 사는 거다 그냥 구독자들이랑 얘기할 스토리를 사는 거지 근데 사업을 해도 이제 이야기거리가 생기잖아요, 새로운 도전을 하면 솔직히 내가 하는 유튜브도 다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잖아 음. 대사, 뭐 누구를 만났고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거 많이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. 경험을 많이 하는 거 거의 진짜, 진짜 <웃음> 우리 조난 당한 사람 같아 <웃음> 또군대 경험으로 자기 전에는 양말을 갈아 신어줘야 동상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잘만 하겠는데? 재밌을지도? 지금 군 시절을 진짜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감성. 핫팩 없는 거 진짜 아쉽다. 핫팩 무조건 터트려야 돼. 어. 아 근데 버틸만할 거 같아. 우리 이 커버나 블랙야크 보온성을 한번 우리가 테스트해 봅시다. 예 네, 저는 패딩 입은 어. 거 느꼈습니다. 아 이거 된다. 커버나 블랙야크. 내일 못볼 수도 있어. <웃음> <웃음> 오 스키 찬다 카메라에. 빠이. 빠이. 아 어... 어, 허리 아파 아우 어... 어... 어... 어, 진짜 땀 너무 흘렸는데어 진짜 이 블랙 액션 패킹 장난 아니네 땀을 흘렸다고?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는 근데 이게 <웃음> 더 따뜻한가 보다 내보다아이거 이게 진짜 따뜻해요 그거는 어. 제가 볼때 약간 버블이고 <웃음> <웃음> 내가 볼땐 얘는 디자인용이야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? 사실 <웃음> 원래는 이런 <웃음> 계획이었는데 <웃음> 네, 원래 이런 계획이었는데 <웃음> 졸라 워가지고 새벽 5시 반에 차로 도망쳤습니다 아 어, 차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거는 옷을 아무리 껴 입고 말고의 문제가 날씨가 아니야. 너무 추웠어요 우리 핫팩도 없이 샀어 사람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 난로 하나 없냐고 아니 안에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잤는지 <웃음> 그러고 잤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<웃음> 블랙야크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아침에 인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커버넛. 새벽 5시 반에 딱 그때까지 버텼잖아 발이 너무 시렸더라고요 양말도 하나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 그러네 그쵸 한 가지 아쉬운 점 커버나 블랙야크 양말이 없다 아... 내년을 기대하세요 치우고 갑시다 어. 아, 재밌었어 오랜만에 추억이었어